오늘 소개할 것은 거창에 위치한 계절별로 아름다움이 있는 곳 학원농장입니다. 앞에 아, 커피도 팔고 있는 매장도 있습니다. 저기 서나무 길이 아, 아주 운치 있게 지금 서나가 잘 자고 있네요. 아 입구에 들었을 때 맞아요. 현보리맛이 아주 드넓게 펼쳐되어 있습니다. 사과농장 미화객길은요. A코스, 거리밭길 B코스, 가로수길, C코스, 저수지길, S코스, 거리밭사이길이 있습니다. 선택은 자유로우 세요어 엄청난 유채밭이 나타났는데요. 그거 꼭 제조만 간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죠. 아. 엄청나게 넘네. 전망대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끼손 어미 이솔 따라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? 아, 정말 모든 게 그림 같습니다. 샛노랗게 청거리 속에 유채꽃이 멋지게 피었습니다. 멋진 노래도 들리고요. 예동동주에 또천 이곳에 오면 꼭 먹어줘야죠 시간이 되시면요 대나부 네, 밖길도 한번 걸어보십시오. 음, 너무 너 넘치고 좋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청벌이 바시입니다. 이곳에 메밀이 심어지고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날에또 얼마나 어디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까요? 지금은 청보리밭입니다. 올 가을 꼭 한번 더 이곳에 오시기 바랍니다.